자, 오늘 레슨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은 클럽을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클럽을 던지는 방법이 총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아이언을 위한 클럽을 던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이버를 위한 클럽을 던지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두 가지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클럽의 라이각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언샷 같은 경우 우리가 디봇을 만들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공을 좀 찍어 치기 위해서 클럽을 던지는 방법과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디봇이 생기면 안 돼요. 공만 가볍게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올려치기 위한 혹은 쓰러치기 위한 클럽을 던지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클럽을 던지기 위해서는 오른팔꿈치를 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 손목이 아닌 팔꿈치를 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 클럽을 던지는 방법 중에서 자, 내가 이렇게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자, 먼저 아이언을 위한 클럽을 던지는 방법은 바로 클럽을 최대한 세워서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아이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셋업을 잡았을 때 공과 나와의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요. 자, 그러면서 클럽의 기울기는 굉장히 적게 기울어져 있죠. 드라이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 그러기 때문에 백스윙이 올라갈 때도 클럽의 기울기가 드라이버에 비해서 굉장히 세워져 있어요. 자, 그랬으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점은 자, 클럽을 던져줄 때 이렇게. 클럽을 일자로 세워서 던져주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위에서 클럽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던져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디봇을 만들어내면서 아래로 내려 찍으면서 클럽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자이 동작을 드라이버로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드라이버로 클럽을 세워서 던져주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낮게 가거나 혹은 왼쪽으로 훅이 나는 거를 좀 심심치 않게 보면서 네. 오히려, 거리나, 방향의 손해가 좀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 드라이버를 위한 클럽을 던지는 방법은 뭐냐. 자, 바로, 클럽을, 기울인 상태로 던지는 거예요.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나와 공과의 간격이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이언처럼 클럽이 이렇게 길게 세워져, 높게 세워져 있지 않고, 충분히 아래쪽으로 누워져 있기 때문에, 자, 내가 백스윙을 올라갈 때 각도를 맞추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언에 비해서 클럽이 굉장히 누워져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오른팔꿈치를 이용해서 클럽을 던져주더라도 약간 더 사선을 만들어주면서 아래쪽으로 던져주던 옆으로 던져주던 지금처럼 클럽의 기울기가 셋업의 기울기와 최대한 맞게 옆으로 던져주면서 몸을 돌려서 왼쪽 어깨로 오픈해주시면 조금 더 클럽이 수월하게 던져지면서 임팩트가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요. 자, 이 동작을 아이언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워져 있는 클럽을 누워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뒷땅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처럼 뒷땅이 안나도록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스윙이 나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클럽을 던질 때는 내가 어떤 클럽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던지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 클럽 그리고 짧은 클럽 항상 이거를 확인하시고 던질 때는 항상 오른 팔꿈치를 이용해서 클럽의 기울기를 맞춰서 던져주는 연습을 하시면은 클럽마다 조금 더 편하게 스윙을 하면서 일관성 있는 임팩을 가져가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